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무 장갑이 뻥뚫리거나 아니면 찢어지거나 하시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특히 오른쪽은 가만히 있고 이제 왼쪽만 뜯어지는 경우, 뭐 오른쪽만 뜯어지는 경우 많으신데요. 그럴 때마다 한쪽을 꼭 버리시게 되잖아요 버리시지 마시고요 혹시 구멍이 뻥 뚫렸다면 위생장갑을 한번 끼시고 고무장갑을 끼시면 한 며칠 정도는 더 버티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해 보시고요 오늘은 고무장갑을 버리지 마시고 사용하는 꿀팁에 대해서 소개해 볼게요 우선 귀주분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잘라도, 한쪽은 잘라도 봤어요. 근데 처음에만 이제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엄지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은 웬만하면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어, 용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주시는데요. 자르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잘라주세요. 막 이렇게 자르시면요. 나중에 금방 좀 찢어지거든요. 이게 그 이지컷처럼 어, 잘라지게끔 만들어놓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 때는 조금 신중하게 예쁘게 잘라주시면 쓸 때도 되게 기분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손을 다 잘랐으면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조금 밴드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한 번씩 더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도, 손가락 부분도 이렇게 고무장갑을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몇개 고무장갑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잘라주고 쓰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무장갑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거 모으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졌어요잘라졌는데요이 <웃음> 부분은 이렇게 손 모양으로 아예 잘라줄게요. 처음 고무장갑을 자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 두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어, 이거는 이거 쓰는 방법은 나머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좀 감아서 여기선 좀잘 잘라 주시고 가위도 잘 드는 걸로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라 주시면 되는데요 이왕이면 조금 얇게 말고 그래도 웬만큼 두껍게는 잘라주셔야 사용하시기 편해요. 이렇게 이 정도 두께 정도는 해주셔야지 사용하실 때 편하고요. 이렇게 다 잘라놓은 거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렇게 준비를 몇개 해봤거든요. 이제 처음에 사용하시는 거는 어 손가락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부분은 이렇게 사용하셔서 마늘 있죠. 마늘. 마늘 사용하 마늘 깔때 이렇게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골무로도 많이들 사용하시거든요. 골무로도 사용하시기 너무너무 편해요.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또 손가락 부분은 어디 쓰시면 좋으냐면요. 어, 이런 병 있죠. 소주병이나 맥주병, 맥주병 같은 게 만약에 뚜껑이 없다 하시면 뚜껑을 이런 걸로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짱짱하거든요. 이렇게 딱 꽂아주시면, 이렇게 쫙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편해요. 어, 저는 소주를, 어, 냉장고 청소할 때 너무 편해서, 먹다 남은 소주는 안 버리고 꼭 이렇게 해놓거든요. 뚜껑을 굳이 차를 필요 없이, 고무 장갑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뚜껑을 하시면 되고요. 짱짱하게 되기 때문에 버리기가 참 힘든데, 오! 이렇게 <웃음> 벗겨졌고요 아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장갑처럼 껴주세요 장갑처럼 껴주셔가지고요 이런 꿀 같은 거는 여자 혼자 따기 진짜 힘들잖아요 이런 거는 안 미끄러지게 이렇게 해서 따주시면 금방 따져요 정말 쉽게 뻥하고 뚫려거든요 이런 거는 하나 만들어 놓으셔서 주방에 두시고 계속 계속 사용하시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뜨거운 것도 집을 때도 이런 걸로 집기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두셔가지고 계속 계속 쓰시면 너무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나머지 부분은 이 고무줄처럼 생긴 이 밴드 있죠? 이 밴드는 어, 전선 정리할 때 너무 좋아요 제가 이미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큰 오락기 같은 거는 몸체가 있잖아요 몸체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고무줄을 해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씩 예쁘게 좀 반씩 접으셔서 이렇게 고무줄로 고무장갑 고무줄로 이렇게 해주시면 기존 노란색 고무줄은 금방 좀 삭아서 이렇게 하다보면 은 이렇게 금방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무장갑으로 하시면 좀더 짱짱하게 해서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몸통 있는 것도 이렇게 사용을 해봤어요 분홍색이 싫다 하시면 은 이렇게 하얀색 부분으로 나오게 해서 쓰시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시면 선도 꼬이지도 않고 몸통 같은 건 훨씬 편하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참기름 병 같은 것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데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키친타올이죠. 키친타올해서 이렇게 마르셔가지고요. 이때는 이렇게 두꺼운 거 굳이 사용할 필요 없잖아요. 병에 맞는 이렇게 조그만 거를 조그만 밴드를 사용해서요 넣어주세요. 저는 이제 분홍색이 좀 거슬려서 지금 하얀색 부분으로 놓을 거거든요. 하얀색 부분으로 뒤집어서 사용하시면 훨씬 기분 좋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좀 짱짱하기 때문에 잘제 마감해서 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하실 때 이렇게 해놓으시면 훨씬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그만 거는 또 사용하실 때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이런 빨대 있죠? 얘기들 빨대 얘기들 빨대도 고무줄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거 그냥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매 놓으셔도 진짜 편해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고무줄이 없다 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은 훨씬 편하게 이제 소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고무줄 대용으로도 너무 편하게 사용하실 수있고요 이런거 이렇게 길게 이런거 있죠 이런거 쓰실 때가 쓰실 없다 하시면 어, 머리 묶는데도 사실은 사용 가능해요 근데 머리가 많이 뜯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 없다 하시면 은 이런 거 그냥 근처에 부엌에 다 두셨다가 어, 머리 묶는데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음,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잘라서 꼭 음, 주방 살림에 좀 도움이 되게 재활용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어, 고무장갑 사용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좋아요, 구독 좀 너무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